이거 점화가 없어서 못 따거든? 잘 봐! 운영을 보여줄게요 베라스는 폭풍 딜고 여기까지. 백무빙. 큐 포션 빨고 이제 여기서부터 안무빙 시작. 아, 여기까지. 그리고 개빠른거 리드 끝집 되려나? 아, 그래.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탑 가는거라 봐주면 돼 그냥 오, 여기로 빠졌다. 대박인데 상대가 만화가 없다 그럼 슬로우 푸시 제라스는 어차피 이제부터 안 따도 돼 굳이. 굳이. 굳이. 굳이. 굳이. 절대 암살자는 CS를 같이 먹지 않는다. <웃음> 아니 진짜 이거 같이 먹으면 망함. 아, 그리고 님들 요즘 이거 원딜들 과다치유 드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요즘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독사의 송곳니. 김민재 씨 잘한다. 에이, 아, 너 오지 마봐, 오지 마봐. 못 가겠다 와, 게임이 너무 바빠 아 스턴이 몇 초야 이거 이런 씨 수치계를 가네 그러니까 진짜 몸이 하나로 모자라 힘들어 죽겠어 나만 간절해 그냥 나만 원래면 이판 헤르메스가 필수거든? 근데 헤르메스 가면 안될것 같아 비에고라운 바텀이 상황이 와, 이걸 나이스. 복사 가는 판은 휘들어 볼까 정말 죽여버리 아 진짜 개 짜증나네 저거 개 사기 챔프 아니냐 오브젝트 없고 할거 없으니까 계속 밀어야 될 같아 이거 점화가 없어서 못 따거든? 아아 뻘풀이다 아, 아 아니, 나도 불안했어 그냥 점화가 없으니까 피읍 때문에 그게 불안했음야 나이스 이게 제드가 아이 슛? 이게 제드가 기모는 턴이라 그러니까 궁 이게 터지기 직 와, 지린다. 와. 와. 아군이 당니다할 말이 없다 와, 바로 나가네에다 뺏으면 인정 <목소리> 와... 씨발 <시발. 웃음> 너는 이겨라 <목소리> 봐봐 이게 팀이 이렇게 오잖아요 아까 이런 식으로 해줬어야 이제 조금 더 편했을 거예요 게임. 야. <목소리> 독사는 모를 때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원딜이 이걸 간다 바로 독사 가야 돼 이거랑 플러스 가다 치유 가는 애들이 많아서 그냥 이 템트리 올린다 혹은 피바라기 올린다 바로 그냥 독사 가야 돼 독사 갈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 템트리 타면 좋아요 I'm gonna g 김민재 굉장하다. 나이스. 하하하하하. <웃음> 기침새끼. 아니. 저기. 이거 혹시 자랭인가? 아니.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얘 예, 얘도 그러는데 건방진 색. 안돼더 그냥 들어갈 걸. 뭔가 불안했어. 아, 다 어쟤 오, 쟤 오, 쟤 오, 쟤 오, 이 오, 쟤 오, 쟤 오, 쟤 오, 쟤 오, 쟤 오, 쟤그쟤 오, 쟤 오, 쟤 오, 쟤 오, 알았어 밀게 <웃음> 베이스